매년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 문득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1980년대 장안동에 살고 있던 나는 미래를 잘 맞추는 청년이라고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었다. 대학 학력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올 무렵이다. 한밤중에 어떤 어머니가 벌레벌떡 나를 찾아왔다. 얼마나 급했던지 왼쪽과 오른쪽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있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 성적표를 들고 온 어머니는 세상을 다산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보세요. 이 성적으로는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도 갈 대학이 없습니다. 제발 대학이라도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바닥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들어갈 만한 대학을 찍어달라는 것인데 쉽지 않았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목소리>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아무 대학이나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갈수 있는 대학이 어디 없을까요?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에 마음이 약해진 나는 형편없는 점수가 적혀있는 성적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와이대의 에 <목소리> 원소를 넣으십시오. 네? 와이대요? 어떻게 이성적으로와이드 같은 명문대학에 원서를 넣겠어요?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로 갈수 있는 대학을 말씀해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대신 꼭 과에 원서를 넣어야 합니다. 제말 명심하십시오. 얼마 후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나를 찾아왔다. 올해 와이드 과가 정원이 미달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이 더큰 문제였다. 걱정대로 아들의 대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시험을 보면 번번이 과락을 하였다. 교학과 군입대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이번에는 취직이 문제였다. 입사 원서를 내면 학점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기 일쑤였다. 결국 몇년뒤 어머니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법사님 때문에 와이대에 입학했으니 취직까지 책임져 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언젠간 취직이 되겠죠. 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그 아들은 기적적으로 한 회사의 입사시험에 통과하였다. 그런데 신입사원 연수원에 들어간 아들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탈출을 하고 말았다. 회사의 사정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게 되었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던가. 명문대 의대를 졸업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한 그는 나의 추천으로 산 토지가 개발붐을 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후 나에게 너무 큰 신세를 졌기 때문인지 연락은 소원해지고 말았다. 몇년전 부모의 손에 끌려온 최수생 남학생도 기억에 남는다. 씩씩한 외모를 가진 남학생은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공부 중단 선언을 하였다. 내가 왜 공부를 하기 싫으니? 라고 묻자.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공부를 해서 선량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공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에 웃고 말았다. 그는 선량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 선량은 선하고 어질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원래는 태양을 담자라는 뜻이다. 태양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다. 태양은 인간에게 뜨거운 빛과 사계절을 주지만 인간은 태양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무릇 사람의 삶이란 그래야 한다. 태양처럼 뜨겁게, 강물처럼 도도히, 종달새처럼 즐겁게, 이 말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이셨다. 살다 보니 아버님의 말씀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남학생에게 네가 태양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공부를 중단해도 된다. 그러나 태양처럼 살고 싶다면 절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공부는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남에게 베풀지 않은 공부와 학식은 아무 소용없단다.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음의 공부만 하면 된다. 하지만 태양처럼 뜨겁게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하면 누구보다 맹렬히 공부해야 하며 항상 공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올해도 화창한 봄날과 뜨거운 여름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날씨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대학 입학이라는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였던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